내가 꿀미남이라서 아.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좀 미남 앞에는 좀줄여있요 <웃음>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지금 제가 해보니까 호흡이 엄청 커지고요 갑자기 정신이 확 맑아지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네. <웃음> <웃음> 너무 좋은 제품을 발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견은 아니고요, 제가 <웃음> <아니요>? 개발한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면 평소 네. 그이 심한 임산부에게도 좋은 제품이 되면서요. 네, 이것도 저희 발명품 중에 제일 신기한 제품이에요, 사실. 이렇게 조그만 게 이게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뭐 수만 명. 이거야. 음. 10만 명이 넘어질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로 나의 수십 년 묵은 병이 고쳐졌다. 언제 또 병이 도질지 모르니까 항상 잘 보관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건데요. 이거는 뭐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 너가 내가 침을 놓 비염이 있다고 하면 침을 네. 놓고 먹고 안에다가 막 침으로 피를 빼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음. 결국 이게 기혈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소료혈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소료혈? 힐소자에 엉덩이로 자를 쓰는 그러니까 이, 이, 이 여기 있는 뼈가 엉덩이처럼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로 자를 쓰는 거고 힐소자는 이제 왜 썼는지 모르지만 폐를 얘기할 때는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 얘기할 때. 그래서, 폐, 그러니까 호흡과 굉장히 밀접한 혈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침을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다 뜸을 뜨겠어요뭐 여기 할 방법에서, 고민. 이 한방적으로나 이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좋은 혈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해도 이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전방에서 공격을 못할것 같으면 후방에서 공격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옥, 형상 기억 와이어를 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류열을 후방에서 딱 공격을 하게 만들었어요. 음. 그랬더니 이게 이 혈자리를 아주 가볍게 음. 살짝 쪼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주는 거예요. 내주부면 해도 이 오개 기능과 어떤 자극, 작은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 코의 기혈순환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신기한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 콧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하고 어떤 분은 1분 만에 콧물이 멎었어요. 어떤 분은 코가 꽉 막혔는데, 어, 어, 오, 어, 아니 코가 열렸어요. 재채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던 분이 재채기가 안 나오는데요?라고 음. 할정도 굉장히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한데 음. 이거를뭐막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를 음 하고 싶은 분은 오셔야 돼요. 음. <웃음> 피어싱 개념으로 좀더될것 네. 같네요. 자한번 느낌을 한번 보실래요? 이걸 빼야겠네요. 음, 네. 그냥 쭉 빼면 됩니다. 음. 이거 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요. 음. 이 형상 기억을 이렇게 늘려도 아무 그냥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짠. 어. 이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느낌이 없어요. 어. 아까 이, 이 이거? 이. 네. 이거는 음. 즉각적으로 호흡을 어, 늘려주지만 확 밀려도 지만 이거는 이제 코를 서서히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 살림요법이라고 돼요. 어... 코끝을 이용한 코 살림요법. 이건 제가 또 만든 거네요. 이거는 방법이요법이 정말 간단해요. 주구장창 껴라. 안나도 없이 껴라. 가벼워서 제가 음.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잘 모르겠고 저...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 딱 거울이 또 이렇게 케이스에 달려있어요. 뼈시. 피아신 네. 참 예쁘네요. <웃음> 네. 코의 문제로 생기는 코골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고요. 아. <웃음> 네. 아, 그 코의 문제로 인해서 코골이를 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이런 작은 간단한 도구로도 큰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필요할지 뭐 다른 게 필요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코골다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녹음을 해봐야 돼요. 아, 녹음을 음. 해봐야 서 나는 이게 맞을 것 같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고르냐면요. 이렇게 가벼운 코골이는 이게 괜찮은데 음. 이렇게 되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 얘기.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다음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